내려가서 김치나 가져와야겠네 언제? 글쎄.. 이번, 이번 주말에 가야되나? 그러야되지 평일로 왔다가면 언제왔가 왔다 언제가냐? 음. 그치? 응뭐 음, 근데 나, 나 강아지 키워 아이 밥맛없어 <웃음> 아이 나그애완견 키우는 사람 싫어하는디 <웃음> 너 그러면 여기 올때그 데리고 오냐? 어 뭐. 에잉? 들고와야지 내가 다 해막똥치고다해 내가. 아, 어, 제일 싫은 사람이 키우 아, 어. 아이 그러니까 엄마는 개 자체가 싫어 알잖아. 그래. 음. 응. 왜왜왜왜안 좋아하지? 아 어, 그냥 싫어다 짐승 싫어. 나 짐승이 싫어. 싫어. 뭐 짐승 싫다고 막 물고 물고 같고 막좀막 그래. 아니 아니아니 아니. 그냥 짐승 자체가 난 싫어 다. 그냥 응?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싫어. 어. 아, 그냥 싫은 그래. 게 아니라 안 좋아해 아, 진중 자체를 아예 음. 응,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, 그냥 관심이 없어, 관심이 아. 없어 그렇지 응,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맞아. <웃음> 내일 어, 엄마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고향 집에 내려갈 거예요 <웃음> 기다리고 있는 거야? <웃음> 알어 어?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먹어. 잘한다, 올리. 그래서 올리하고 같이, 아...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 집에 제 가는 건데, <웃음> 궁금합니다. 어머니 반응이 어떨지. 안 그래, 올리야? 구, 궁금할 것 같지 않아? 어? 우리 어머니 보러 가, 올리야. <웃음> 아, 나 진짜 너무 궁금해, 올리야. 어? 가만있어. 기다려. 기다려. 먹어. 아 잘한다 올리. <웃음> 어 알았어요. 먹어. <먹어보고>, 그냥 먹어. <웃음> 아이고 준비할 게 많다 올리야. 딱 약도 넣고. 가자. 엄마 애기보다 더하고 뭐마 혹시 이름이 뭐야? 올리 응? 올리 올리 올리? 응 어디로 올리? 아니, 눈 떴어? <웃음> 엄마가 엄마 밥도 줘 어떻게 줘? 요거야? 어 그냥 이렇게 입줘 어디 여기다가? 아니, 아니 이, 손 이렇게 하고 줘아 싫어 나 그래 야응 <웃음> 어머나 엄마 어, 어, 어. 여기 있어 응. 아 됐음 봐. 엄마! 어! 어, 몰라. 아. 아, 렸네고됐어나이안나도 돼. 안나도 돼. 나도 돼. 이 <웃음> 잡아도 돼. 겠지 <웃음> 꼬리 봐라. 아, 네얘 없어? <웃음> <웃음> 얘뭘거주면안 물어 응? 여기 있네. 응? 응? 여기 있네. 와이 사람 그냥 뭘거 주면 그냥 좋아하는구나. <웃음> 응? 이 <응? 웃음> 좋아 죽는 거지. 응. 응? 좋아 주고. 어. 그래 사람 좋아하네. <웃음> 막아니 <웃음> 엄마는 걔 저기 막 싫어해서 그래 아니 엄마는 걔 저기 막 싫어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야야야 이거 봐 올리 야 얘도 막흥분 <웃음> 원래 리도막 흥분해가지고 빠져 뭐. 빠져 얘네들은 뭐 구기, 막 구멍 같은 거막 들어간 거 좋아해 아니, 상관없어, 어? 아 지금 상관 없어 나또아 모르지 아니 엄마는 개 시, 저기 막 싫어해서 그래 아니 엄마는 개 시, 저기 막 싫어해서 그래 <웃음> 그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 관심이,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, 관심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금방 커 일주일 사이에 원래 750g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1kg 됐어 근데 원래 커 <웃음> 좋아 들지 모르네 뭐지 뭐. 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뭔지 앞서 가는 거야, 이게. 이 미끄러워 가지고 그냥 어! 따 따, 따가! 따안 돼! 응? 응. 우리 앉아! 응수 봐! 기다려! 먹어! <웃음> <웃음> 싫어하는게 아니라 그냥, 그냥 관심이 많아... 없어, 관심이 어... 없어. 그렇지. 음 응. 응, 싫어하는 게 아니라. 맞아. 응. 근데 우리 개라고 생각하면 이쁘지. 음 응, 뭐 그런 거 있지. 해피, 응 해피도 그냥 저게 또 이쁘지. 아 지금 해피. 야 올리브다가 너크니까 엄청 크다. 그지 <웃음> 그래, 그렇지. 그렇지.